사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다른 종교들은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힌두교 전통이 강력한 인도에서는 오랜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예도 사상가들이 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정통 바라문들은 인간이 고락을 받는 것은 창조조신인 브라흐마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바람은 계급을 통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경배하여 고에서 벗어나 구원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서구 신본주의 종교와 같은 주장입니다. 한편 물질적 요소들로 우연적이거나 필연적인 결합에 의해서 자연과 인간이 생겨나고 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상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영혼에 더러운 육신이 결합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극단적 고향을 통해서 육신에서 영혼을 분리시키거나 보아는 정반대로 쾌락이 영원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극단적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근대 물질문명의 등장으로 만연했던 저의 한유물론과 유사한 주장입니다.